이겨면, 인생게임. 자, 여러분들, 오늘 인생게임 해볼 건데요. 제가 만약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인생을 살수 있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지.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생을 참견해주실 미오님과 리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인생박사 김리아라고 합니다. 저 인생 참견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위맨으로 축하합니다. 건더. 어렸을 때부터.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엄마를 만나고 젖병도 맛있게 먹습니다. 음, 맛있어. 커서 아주 큰 사람이 될 거랍니다. 와,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군요. <웃음> 아, 좋은 인생이다. 본연 사랑받았다. 인념들를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인 그... 모습입니다. <웃음> 그림도 그리고 어우 여기 페인팅가세통을쓴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축구 선수 해야지 오. 축구 따면 빵 차주고 자,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축구 좋아하면 그래, 너 나랑 축구할래 어? 어? 실태 여자친구 사귀자! 어? 실태 슬... 좀 불량해보이는 친구랑도 사귀어보고 오. 됐다 과연? 친구한테 연락도 하자. 어, 잘 지내니? 우선 음. 못했군요? 어? 회사 온다 했네, 나? 어 그러게요? 어? 나 축구도 많이 했던 거 생각했는데 어? 과연 이녀맨는 어, 그...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300원 밖에 없어? 그 사고? 어? 차도 못 사? 어 차도 <웃음> 샀다. 어차 빚져서 샀어. 빚져서 어. 샀습니다. 후아니안 좋은 차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구나. 자. 어, 너, 어 나, 나의 과연 그녀는 누가 될 것인가? 어, 이 분이 좋겠어 <웃음> 책 읽는 오. 모습이 아름다우십니다 어, 거절당했어요 아. 어, 설마 <웃음> 나 결혼도 못하고 <웃음> 20대 생활을 <대화를 웃음> 이대로 마치는 건 아니겠지 아, <웃음> 어, 어, 내 백수라니 <웃음> 결혼도 못하고 혼자 가는 무책에 <웃음> <해>. 똥이 있어 <웃음> 어, 중년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먹고요. 오... 고독한 미식가. 고독한... 아, 혼자가 얼마나 밥을 먹었으면 오... 고독한 미식가가 뜨냐고아나 오... 오... 오... 오... 너무 외로워. 어? 집을 살수 있는데요. 돈이 없어. 집을... 돈이 70원이고요. 오... 야집 뭐야? 와.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저 그래도 나름 축구를 좋아하고 친구도 나름 사귀었던 하지만 여자한테는 인기가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웠네 그래도 오. 친구가 한 명이 와주었구나 <웃음> 그는 가난한 회사원으로 살았다 축구에 몰두해 있었고 축구 좋아했구나 가끔 친구의 넋두리를 들어줬으며 오, 오 가슴도 따뜻해지는구만 반려자 없이 홀로 지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음... 워낙 슬픈 인생이라니. 구독. 이번에는 미온님의 인생을 제가 대신 좀 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자로 태어났고요. 여자아이로. 형형이 만나요, 만나요. 왔나요?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너 뭐야? 나나 나 인생에 으아? 고, 고아가 됐어요 미호님 제동이에요 제가 선택을 못했네 하지만 고아지만 아주 밝게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창의력 창의력 위주로 낙서하지 마 창의력 위주로. 알았어 해주세요. 창의력 위주로 IQ가 그치. 높아지는 창의력 위주로 가겠습니다. 창의력 대장 오케이. 좋아요 스마트 자 어떤 거 할까요? 그림 저거요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아 음악으로 갑니다 또와저 음악만 먹어주세요 음악만. 음악만 음악만 먹어줘서 아주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 아니야. 어 예요 예예. 친구도 사겼고. 아 친구랑 나지 교우 관계가 좋구나. 네. 어이 친구랑도 한번 사귀어 볼까? 어 친구 안 된데. 대 잠깐만. 과연. 어 의사가 어, 의사. 됐는데요? 저저 어? 저 병원 갔어요. <웃음> 의사가 됐어? <웃음> 갑자기? <웃음> 아니 의사가 됐다고? 인사. 네. 음식 어, 먹고요. 자. 오. 성공적 수두도 성공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와 좋아요. 오 좋아. 성공한 사람 같다. 너무 잘 지는. 데 와. 꽤나 깔끔한 비싼 모습으로 거, 비싼, 거. 비싼 거 사고 차뭐 살까요? 차차 차, 이거 사야겠는차 사지 마요. 아이 비쳤잖아요. 괜찮아요. 응. 의사니까 많이 볼 거야. 야 응. 좋은 차 샀다. 좋아 좋아. 어, 어 어떤 아니야, 어떤 아니야? 이분. 아니야. 맨 끝에 예예예예아 예. <웃음> 근육 남자를? 오! 야! 와 결혼을 성공하셨네 또아 부럽네. 야! 내 인생은 구질구질했는데. 와 이거 선택 선택. 아 하트 하트 사랑해 사랑해. 선택 선택 선택. 오 의사가 되는데요 와. 돈돈돈돈돈 돈, 돈, 돈, 돈. 빚은 갚아야지. 아 담배 그만 먹어요. 알았어요. 담배 안피게요 <웃음> 그렇지. 오돈 많이 벌었어요. 나 신인. 이 벌써 중년이 됐는데 아, 점프를 잘 못해. 어? 중년이 돼서 점프를 잘 못해요. <웃음> 아니 담배 먹지 말라고. <웃음> 아, 알았어 잘잘 잘 살아줄게 인생. 아 괜찮게. 먹지 마 담배. 알았어 알았어 담배 안필게집집 집, 선택 선택. 집. 오오 어, 어. 할머니 됐다. 와. 아이고 영봉 아, 아이고. 감감고이고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이고 오이고, 아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이고이고 오이고, 오이고, 이고이고이고오이 이제 마지막으로 리아 인생 살아드리겠습니다 리아님 여자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네 여자로 살아보는 것도 궁금하잖아? 뭐 저는 부모님 만나고 싶어요 뿅 알았다 형 부모님 무조건 만나게 해줄게 요 부모님 만고 저도 생각 위주로 먹어주세요 네. 많이 먹고 많이 커라 살쪄라 우리 리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야, 여워미켜라비미줘 건투 자고 싶어. <웃음> 그래, 그래, 비켜도 타고. 아, 생각대로, 생각대로, 팀이. 아, 생각대로 낙서 하려고야. 낙서 안할 거야. <웃음> 알아서 생각만, 생각만 올릴게. 똑똑하게 자라렴 떡, 떡, 떡, 떡, 떡, 똑똑하게 자라서 나중에 아큰 사람 되라. 뭐하는? 아기야, 아기. 저거, 저거, 저거. 네, 기다 붙여 주세요. 밴드에서 한 번, 연주도 한번 해주고 저는 음악 위주로 그냥 먹어주세요 음악 올 g 으로 먹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음악을 먹어드리겠습니다 친구 못사 s I guess. I 도 돼요 안사 I guess. I g 친구 필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외롭게 살겠습니다 그냥 오로지 고독한 음악만이 나를 잠재울 수 있을 뿐 u e s s 최근 아, 회사원 됐네. 음악을 좋아하는 회사원이 된거 같은데. 돈 먹을 수어요 도와주지 마세요. 돈만 보세요. 도, 아니, <웃음> 돈만 벌어? 아니, 안 하실 거면. 아니, 돈만 벌기 좀 그렇지 않을까? 아니, 저는 돈만 벌고 싶어요. 근데 돈이 이만큼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거 당신이 잘못 서 그런 거야. 아, 빚져서 사면 돼. 그럼 빚져서 사면 돼. 아니, <웃음> <한마디>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리아야. 형말 들어! 버스 타고 다니면 되잖아! 버스 좋아! 버스 타고 다니면 되잖아! 저는... 어... 세번째 남자! 이 남자에요! 오케이! <웃음> 결혼해질 <줄> 때야! 오 <웃음> 봐봐! 결혼만 잘하면 된다니까! 리아야 결혼 축하해! 형은 노래 잘한답니다! <웃음> 도, 돈만 벌게야 어, 돈만! 돈만 먹어! 어차피 음악은 지금 다 쳐가지고 다른 거 눌러도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 도문을안 먹어요 이 사람 정보를 <웃음> 못해 <웃음> 이게 쉽지 않아 생일. 집은 살수 있겠네 못 사겠네 못 <웃음> <웃음> 괜찮아 아유, 리아야 불렀다. 벽에 금이 갈 만큼 사랑해 하지만 내 인생보다 나은 거 같아 어 지금 보니까 저 남자 캐릭터 아까 영녀님 아니에요? 어? <웃음> 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영민님아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영감 나도 얼마 남지 않았네 김리야 인생 별로였다 어 안돼 잘 가게나 아 그래도 썩 나쁘지 않았다 아 그럼 결혼을 했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인생 게임 멤버들과 같이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